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 지금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날, 그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잘 읽으시네요, 이제 히브리어를. 임마죠. 이중 자음이 점으로 찍어도 표현하죠. 미음 같이 생겼죠. 미음 발음 납니다. 임마. 누엘이죠. 임마누엘.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임마누엘 임마누엘. a 마누엘자 헬라어로는 어떻마누죠 엠마누엘 e 네 e 네. 엠마누엘. 엠마누엘. 엠마누엘. 엠마누. 엠마누. 자이마누엘이 어떤 뜻이죠? e u e a n u e a h u s u s 예, 옛날에 그런 찬송도 있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자, 하나님 이 우리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웃음> 알 수가 있죠. 의미적으로. 따라, 다시 한 번. 자, 히브리어 다 잊어먹으셨죠, 이제. 얘는 지금 묵음이죠. 이, 자 읽어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임마누엘 엠마누엘, 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는 것이 이제 반대라는 건 이제 아시죠? 자 오늘을 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겠다. w i r h of Christ, Jesus, Jesus Christ를 보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저의 설교를 신학생들도 듣고 있는 신학생들은. 어, 다른데 가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가급적 쉽게 지금 이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시고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암기를 하세요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공부를 끝내세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헤로당때태어나죠로대양때 태어났죠 지역은? 유대 땅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아, 적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적보가 나오죠 어떤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유대인들을 썼죠 그러니까 누구에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그 적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할까요 유대인의 시조가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응. 자, 자, 히브리인들이라고, 하죠. 히브리인들이 어떤, 거,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초점을 맞췄으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누가 보면 3장은, 그, 뭐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족보가요? 응. 아담, 그렇죠. 아담, 하나님까지 가죠. 자, 적보가 굉장히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어떤 족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사용원어는 어떤 언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를 쓰셨죠. 그 당시에. 지상생애를 보고, 아,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좋아요. 괜찮아요. 틀려도 좋습니다. 다음에 천하 탄생은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천연탄의 이유와 목적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히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보면 타임과 플레이스. 자, 언젠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제죠. 그 다음에 헤롯 뭐 안티파스 뭐막 있는데 여기서는 그 헤롯 대제입니다. 다음에 아,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누구죠? 옥타비아누스죠. 자그 다음에 시저 그 양자들이죠. 시저, 시저가 죽은 이후에 이 자리를 놓고 옥타비아누스와 누구와 싸웠죠? 안토니우스가 싸웠죠.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해서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지금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본인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누가보음2장4 절에 보면 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의 나사렛 동네로. 예, 이제 뭐냐면 이제 족, 뭐죠? 이제 호구, 호구조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 족속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했죠. 자, 자, 근데 여기 지금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가 볼까요? 읽어볼까요? 헬라어를 자, 이거 베, 슬. 슬, 레, 레. 햄 음. 베들레헴. 베들레헴. 자, 근데 자 베들레헴은 지금 뭐죠?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떡집이래, 떡집. 예수님 고향이 떡집이죠. 거기 떡집이 많았나봐요. 빵집이. 자,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읽어볼 거예요. 미가소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이라. 자, 보면, 자, 여기 말씀을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다른 명칭이 에브라다죠. 에브라다는 뭐예요? fruitful. 열매를 많이 맺는 이란 또 뜻이 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이제 여기는 히브리어입니다. 뭐죠? 배틀레햄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배틀레햄. 네. 그대로 읽어보세요. 여기가 지금 점두 개, 점세 개는 다예 발음이 나죠. 다 배틀, 자, 배틀레햄. 배틀레햄. 배틀레햄. 여기 읽어볼까요? 알렙은 무금이죠 에. 자 여기가 단모음 뒤에 오는 이런 쉐바는 묵음이죠. 그러니까 에프 에프, 에프, 에프, 에프, 라, 타, 라, 타. 장모음이죠. 장모음 아죠. 에프, 에프, 에프, 에프, 에프, 에프, 라, 타, 에프, 라, 타, 오늘 귀한 시간이네요. 이제 다 잊어먹었던 지금 어, 히브리어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프라타 그쵸? 그렇죠? 자,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고 자 여기는 누구의 고향이기도 하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자 성경은 미리 다 예언되어 있어요 암시되어 있어요 신약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구약을꼭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왕이 나실 걸 이미 다윗을 어, 통해서 암시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헤롯 때제 옥타비아누스 때, 때 예수님 이 태어나셨어요. 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가하 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죠. 영원까지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 예수님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여기 자 보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1장 1절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시, 14대씩, 세대씩세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김명현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걸 보면, 여기에도 어떤 치밀한, 하나님의 그 의미가 이제 삽입이 되어 이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구해서 보시고요 자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사실만 좀이 시간에 볼게요 14세대씩 세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보면 요셉 계통을 따라 자 요셉의 요셉이 여기서 요셉이 지금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거 중경이가 줄을 좀 쳐놓으세요. 마태복음 1장 1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어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시니라 예.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칭하지는 않고 있죠. 자,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나 그들의 아들이 아닌 그 처녀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머니예요? 그리스도의 어머니. 예. 이걸 좀잘 인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려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설명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이사람이 이해를 잘할 수가 있죠. 근데, 누가복음 이방인들을 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까지 가야 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에서 아담과7대씩 11급으로 이렇게 나리아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얘는 어, 누가복음은마태음 요셉 계통을 따라 했고 누가보고 마리아 계통을 따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는 도 결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누가 음 1장 31절과 3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그러질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사실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간략하게 누가복음 1장과 누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명시되어 있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적보를 본데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제, 여,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분명한 것은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 아버지라고 명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했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을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좀 보겠습니다. 사용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자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과 라반이 등장하죠. 야곱은 무슨 언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라반은 아람어. 뭔가 유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두 언어가. 사실 그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팔레스타인에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였는데요. 물론 갈릴리 지방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유대의 그 탈무드나 미스나 같은 유대인들의 성문서들이나 문헌들도 아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으로 번역했다고 해요. 자 또한 복음서들도 유대인들을 위하여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을 거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보면 어떻게 말이죠? 3년의 공생애가 있죠. 3년의 공생애인데 이 퍼블릭 라이프인데 보면 공생애제, 공생애 중에 말씀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보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래로 믿으시면 되거든요. 공생애 중에 비율들도 굉장히 단순해요. 소금 비율도 있고 건축가 비율도 많죠. 공생애 중에 하셨던 말씀들을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실,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꼬아서 말씀하시지 않아 요 단호하게 말씀 쉽게 굉장히 단호하고 쉽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 전에 퍼블릭 라이프 이전에 30년의 지상 생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보금서가 89장이나 되는데, 4개 정도 장벽에 할애가 안돼 있어요. 짧게 되죠. 대부분이 공생애에 맞추어서 이제 보금서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30년의 지상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뭐, 베들렘에서 태어나셔서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일 레위기 율법을 지킨 거예요.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드림바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를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자공생애 중의 말씀들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로 이제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있는데요. 요한복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씩 시작 나는, 나는 물이라, 물이라 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떡이라 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나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물이라 나는 부활이요 문양이라,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말씀들은 다 외우는데 예수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아멘이죠 아멘.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고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지들이죠. 그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자. 자,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부활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쉬워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려고 해보세요. 자 다른 길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진리요 생명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30여 년간 지상생활 하시고 3년간 공생을 하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해븐으로 가신 분이죠.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하신 거죠. 자, 그걸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천여 탄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정리를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 자 그래서 자 지금 예수님은 여의 여자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즉 인간의 생식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죠? 사단의 머리를 쳐버리신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사단의 최후의 무기인 죽음을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을 오셨어요. 자, 다음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자, 지금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이 처녀임을 알려주고 있지 말씀에서 자, 처녀 알마는 자 여기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여성을 이렇게 뜻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간단하게 써놨는데 자이 알마는 결혼하지 않는 여성을 이렇게 쓰,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저희가 일, 읽어보았듯이 이미 이 여인의 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여인은 처녀임을 여기서 말해 주시고 이사야 17장 14절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장 20, 23절에 자 이것을 확언을 하시죠. 확증을 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리 하셨으니 이를 번역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그렇죠? 자, 이미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 즉 처녀의 몸에서 잉태에서 낳을 것이란 것을 이미 창세와이사에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 예수님이 잉태해서 낳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자, 우리가 성경을 볼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반드시 알아야 신약을, 전, 신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가 읽은 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렘 에브라다야 나는 유다 족속 장을 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그의영원에 있는 일이 아멘 자 베들렘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죠 자 신약의 말씀 정리를 좀 보면 자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아멘.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애언의 성취이죠. 아멘. 아멘. 마리아는 결혼 전 약혼 시절에 잉태되었죠. 아멘. 아멘. 요셉은 의인이죠. 아멘. 아멘. 성경은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명시했죠. 아멘. 아멘. 우리가 전에 좀 봤었습니다. 다음에 누가 보음 1장 26절로 35절을 보면,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천사가 전해주었죠. 그 다음에 천사가 천사와 누가는 마리아를 처녀. 여기 보면 파르테노스자 일곱 글 시작 파르테노스 처녀라고 지금 하였고 누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아멘.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자신이 잉태되었다는 소리를 깜짝 놀랐죠.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지 예수님을 요셉의 자연적 아들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사장 사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일법원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보면 자, 성경은 사실상 사람을 낳는 근원 출처, 주제의 시작이 근본적인 의미는 남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남자가 낳는다고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모든 남자의 후손 중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뭐죠? 여자에게서 낳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또한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말은 또한 인성을 취하시기 전에 신성이 있었다는 라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한 말씀 한 구절이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신학에서 이렇게 이심의 천여 탄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천여 탄생 이유를 큰 제목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죄 없는 참 사람이 되시기 네, 위해서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대상시키기 위하여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사실 죄인을 구속하려면 죄 없는 존재여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죄 없는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천연산생을 하신 거예요. 그니까 죄 없는 참 사람이 되셔야 피택된 모든 죄인을 억만죄악과 사탄의 권세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있거든요. 자 로마서 사장2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피택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멘 아멘 자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음은 세 번째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하십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천연 탄생을 하신 거죠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마지막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복락을 주시게여 요한일서 4장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럼 말명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러하기 때문에. 죄 없는 존재로 나시아에서 천녀 탄생을 하신 거죠. 자 오늘 간략하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보았고 자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때와 장소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 신약의 예언된 말씀을 다 보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예수님을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사신 거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가 때로는 죄에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여러분 이 설교를 듣다면 예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 돌아오세요. 예수님께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이 알면 절대로 죄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겁나서 너무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걸 멀리하게 되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명하노니 여러분을 잡고 있는 죄의 권세들이라 떠나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